자, 기어 디, 있어? 우리 자, 기다, 음, <웃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어 음, 음, 어 음, 진짜 조금 먹었는데? 응. 어. 주한 병? 두 병? 세 병? 네 병인가? 그리고 헤, 에이... 그리고 양주도 한잔 먹었어요 근데 스트이트 잔으로 먹은 거 아니고 언더락 잔으로 희석해서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된거 아닌가? <웃음> 자기야 우리 분쁜 애기야 음, 너무 좋아 난 진짜 우리 애기 냄새 너무 좋은 것 같아 약기 안고자면 그 다음날에 계속 내 코에서 자기 냄새난다? 아, 냄새말고 자기 채취 그러니까 향기요 진짜로 내 코에서 계속 자기 향기나 그래서 곁에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아요 <웃음> 내가 오늘 술을 많이 마셨지만 자기 보러 이렇게 잘 왔잖아 밑에 현관문도 잘 열고 집문도 잘 열고 자기 보러 왔 왜냐면 자기 냄새 너무 맡고 싶었어요 에이. 그리고 뽀뽀도 막 하고 싶었어 음. 화내지 마 내가 술 조금밖에 안먹었다 그랬잖아 아니야 아니야 진짜로 조금밖에 안 먹은 건데 <웃음> 조금밖에 안 먹었는데 몸이 안 받은 거야 그러면 내 잘못이 아니지 내간 문제잖아 그러면 자기는 내 간을 미워해야지 나 미워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뽀뽀하고 안고 그러는 거 피하지 마 음. 자기가 그러니까 속상하잖아 그렇지 않아도 속상해서 술먹은건데 자기까지 그러면 나 어떡해요? 음 맞아 약속했어 이렇게까지 취해서 안오기 이렇게 늦게 찾아오지 않기로 근데... 그런데... 자기가 너무 보고싶었는데 자기 냄새 많이 많이 맡고 싶었는데 미안해 내가 내가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화내지 말고 풀어 풀어주세요 집에 갈게 안괴롭히 응 집에 가야지 자기 지금 화나서 나 눈도 안 쳐다보잖아 술 냄새 난다고 안아주지도 않고 뽀뽀는 막 피하고 에이. 내가 내일 정신 차리고 다시 올게요 어때요? 좋죠? 그럼 괜찮은 가잖 에. 아니야. 집에 갈수 있어. 나다큰 어른이란 말이야. 내가 자기보다 나이가 별살이나 많은데 집에 못 가겠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에. 근데 근데 조금 너무 졸리다. 조금 너무? 아니 조금 많이 졸린데 나딱딱 딱 5분만 자고 가도 돼요? 침대에서 안잘게 소파에서 딱 5분만 자고 집에 갈게요 네이 진짜로 5분 뒤에 갈수 있어. 나, 여기서 안 씻고, 자기랑 앉아도 괜찮아. 자기 지금 화 많이 났잖아. 나술 먹어가지고. 에이. 그러면, 여기서 자도 돼요? 에 진짜로? 정말로? 술 냄새 이렇게 막 나는데 안아주고 뽀뽀도 해주고 쓰덤쓰덤도 해줄 거야? 애기가 언니한테 쓰덤쓰덤 해줄거야? 우리 아기가 언니한테 쓰담쓰담 해줄거야? 그래? 그러면 나 오늘 여기서 자고 가요 그래도 씻는 거 너무 힘드니까 지금 씻는 거 너무 힘드니까 나, 딱, 5분만 잘게요. 나, 5분만 자고, 씻어 볼게요. 어때요? 그래도 돼요? 응? 어? 자기가 씻겨 줄 거야? 나, 무거워서 자기가 못뭐 씻기잖아. 나 지금 술에 광창광창 취해서 내 몸도 못 가놨는데 우리 애기가 언니 어떻게 시켰죠? 그럼 얼굴만 씻자고? 음... 그래! 그러면 얼굴만 지워주세요, 화장 화장 지워주면 나 푹! 잘 거야 아니야? 가글도 해야 돼? 치카치카도 해야 돼? 음, 나 치카치카 할힘 없는데 너무 너무너무 졸린데? 치카치카도 해줄 거야? 꿀에 그러면 화장도 지워주고 치카치카도 해주세요. 네. 나 너무 몸이 무거우니까, 일단은 침대,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쇼파에, 뭐 있을게요. 알았죠? 준비해서 나와요. 이건, 술 취해서 말하는 거 아니고, 진짜 진심으로 말하는 건데 내가 많이 사랑해요 우리 애기 덕분에 언니가 이렇게 힘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고맙고 사랑해요